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할 건데 어, 간단하게 문구로 다이어리를 꾸미려고 해요. 일반 다이어리 꾸미기 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고 그리고 블랙저널 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항상 신경 많이 쓰이는 부분이 어떻게 꾸미지 뭘로 꾸미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구나 인상 깊은 문구 아니면 가사나 필사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오늘 오전에 아리아나 그란데 님께서 그 피켓 들고 계신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제 그 문구를 활용해서 오늘 다이어리 페이지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놀랬나> <웃음> 아, 개인적으로 이게 많이 비치는 편이라서 요 막하는 뒤에 비침이 되게 심해서 사실 잘안 쓰려고 하는데 한번 오늘 오랜만에 써 보도록 할게요. w <목소리> 아아아아아아 색을 뭘 쓸지 되게 고민이네. 핑크랑 노랑? e o r e i slee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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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uture is bright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최근에 아리아나 그란데님의 사진을 보고 감명을 받은 문구를 활용해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아,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상 깊은 문구나 구절, 구호 이런 거 활용해서 이렇게 꾸며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